안녕하세요 쏘애리입니다 어머니의 정원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화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난초인데요 다른 화초들과 달리 흙이 없어도 되는 난초는 이렇게 화분이 아니라 나무 재질의 소품 과 혹은 돌등의 보통 부착해서 많이 키우십니다 오늘은 난초를 키우면서 아 나는 뭔가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고요 값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소품 목부작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이 시장표 나무주걱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나무주걱은 일반적으로 원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음식에 사용되다 보니까 표면 코팅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부작으로 매우 훌륭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머니처럼 원하시는 난초를 먼저 준비해 줍니다 여기에 실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묶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난초 전문가분들이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왜 접착제를 쓰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머니께서는 활착이 되었을 때 뿌리가 단단히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접착제로 붙일 경우 이 자리가 내가 접착제로 붙인 자리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로 실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접착제를 붙이는 과정에서 손에 눌러붙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분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난초가 자리를 잘 잡아서 매듭을 잘 지으셨다면 이제 고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보통 나무주걱의 윗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어, 이곳에 고리를 연결할 건데요. 원해용 철사 혹은 화초용 철사라고 검색하셔서 이렇게 굵은 구리도금 철사를 준비해 주세요. 특히 굵은 구리도금 철사를 고리로 사용하시면 더욱 앤티크하고 고급진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구운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나무주걱 구작을 완료하셨다면 적절한 위치에 걸어주시고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정원에서 멋진 모습을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물은 일반적인 서양랑과동양랑의 경우 2-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2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나무주걱에 내린 뿌리를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만일 뿌리가 밀리지 않고 나무주걱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있다면 여러분의 난초는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제대로 활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일 재미가 들리셨다면 어머니처럼 나무주걱 부작을 여러개 만드셔서 마치 작품처럼 여러분의 정원을 꾸며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난초 나무주걱 부작에 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정원이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